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 사람 편에서 이해하고 마음을 써줄 때 감히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모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날씨가 춥다 보니까 감기가 기승이에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법륜스님의 스님의 주례사입니다. 애청자 한 분께서 이 책을 추천해 주시기도 하셨고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라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스님의 주례사는 사랑, 연애, 결혼에 있어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가 담겨있는 책인데요. 2010년 출간된 이래 많은 독자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큰 사랑을 받았던 책입니다. 누구나 결혼할 때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 행복하기만 할순 없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불행할 때도 있죠. 스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 왜 갈등이 생길까, 행복하려고 한 결혼생활이 왜 괴로움 속에서 돌고 돌까, 그 이유를 명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고 같이 살아도 귀찮지 않을 때 해야 한다. 명언이더라고요. <웃음> 스님의 주례사 오늘 모모의 북살롱에서 함께 하시죠. 스님의 주례사 기대고 싶어 사랑한다면 결혼은 반쪽 두 개가 합쳐서 온쪽이 되는 것이다.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자신의 반쪽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런데 반쪽과 반쪽을 합치면 가운데 금이 생깁니다. 전체 모양은 온쪽 같지만 갈라진 금 때문에 영원히 반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외롭거나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해서 상대를 필요로 하면 자꾸 상대에게 기대감이 생깁니다. 상대에 기대어 외로움을 채우려는 반쪽인 이상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쪽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반쪽이 되니까요. 상대가 없어도 내가 완전해야 합니다. 즉, 온쪽이 돼야 합니다. 상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설수 있어야 하죠. 스스로 서면 상대가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하면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고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를 더잘 이해하고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힘들 때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연애를 하다 보면 보통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은 경우 내 마음대로 해도 다 받아주고 상대가 나를 품어주기 때문이죠. 아니면 나이가 비슷하더라도 의젓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과 같이 살면 평생토록 의지해서 살 수는 있지만 평생 모셔야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내 말을 잘안 들어요. 내가 힘들어하니까 돌봐주기는 하지만 진정한 대화가 어렵습니다. 늘 위계가 생기니까요. 어릴 때는 상대가 나를 보살펴주는 게 좋아서 사귀지만 나이가 들수록 같이 대화가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으면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 미리 각오를 하세요. 남편인 동시에 아버지, 아내인 동시에 어머니라고 생각을 해야지 친구이기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까지 원한다면 여기서 갈등이 생겨요. 가장 좋은 방법은 두 사람 모두 수행을 해서 완전한 사람끼리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결혼을 해도 서로를 속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결혼생활은 서로를 속박하죠. 결혼생활 때문에 친구도 못 만나고, 결혼생활 때문에 술도 못 마시고, 취미활동도 못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것은 결혼생활의 출발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로워서 만나 함께 살면 나중에는 서로를 속박하게 되고 상대가 귀찮게 느껴집니다. 귀찮게 느껴지면 헤어지게 되고 헤어지면 다시 외로워지지요. 외로워서 또 사람을 찾게 되고 같이 살면 또 귀찮아지고 그래서 방황을 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이 마음의 이치를 알고 대응을 해야 합니다. 알면서도 자꾸 기대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내 카르마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대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면 안 되죠. 이 마음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은 스스로를 속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기대고 싶은 마음아 일어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에서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일어나는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대는 마음에 따라갈 때는 스스로 속박하게 될 것을 각오해야 돼요. 집은 우리를 편안하게 보살펴주지만 대신 감옥일 수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보살펴주긴 하지만 잔소리꾼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감옥이 싫어서 집을 뛰쳐나가면 나는 나그네가 됩니다. 나그네가 되고 보면 외로워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 눈치를 봐야 하고 살아야 하니까 또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면 또 외로워지니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방황하는 우리 인생입니다. 즉,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둘이 있으면 귀찮습니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네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려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야 하고 둘이 있어도 귀찮지 않아야 합니다. 온쪽이 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둘이 있어도 귀찮지 않게 됩니다.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귀찮은 일이 없는 겁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누구한테 바라는 것이 없으니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혼자 살아도 되고 같이 살아도 되니까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스스로를 잘 살펴서 만약 누군가에게 기대는 성격이라면 카르마, 내 업대로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로울 때일수록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어디서 오느냐? 이를 잘 살펴보는 거죠. 결국 외로움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았을 때 생겨납니다. 내 옆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 부부가 한 이불 속에 껴안고 자도 외롭습니다 그러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스님이 깊은 산 속에서 혼자서 10년을 살아도 외롭지 않아요 외로움은 같이 사느냐 떨어져서 사느냐 이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을 닫으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환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외롭습니다. 반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깊은 산속에 혼자 살아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풀벌레도 친구가 되고 새도 친구가 되고 다람쥐도 친구가 되고 밤하늘의 별도 친구가 됩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밤에도 무언가 보입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있으면 대낮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외롭다는 것은 지금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대낮에도 어둡다고 고함치는 사람과 같습니다. 즉,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그걸 알아차려서 스스로 외로움에서 벗어나 버리면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찾지는 않게 됩니다 흔히 돈이 없어서 돈이 있는 배우자를 찾고 외로워서 위로해 줄 상대방을 찾습니다 어쨌든 이건 자신의 이기심 아닌가요? 이기심으로 누군가를 만나면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됩니다 어쩌면 이게 인생살이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과보를 받겠다는 각오를 해야 하는데 과보가 따르는 줄을 모르고 선택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내가 상대에게 실망할 때 상대 탓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가 높았다는 것을 자각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수행부터 먼저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서는 힘이 생깁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했으면 결혼 생활이 행복하도록 노력하고 혼자 살면 혼자 사는 삶이 행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행복은 결혼 자체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혼자 살면 외롭고 같이 살면 귀찮아하면서 끊임없이 갈등을 합니다. 이런 마음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스님의 주례사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마음 결혼할 때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합니다. 이 마음이 10년, 20년, 30년 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될 때까지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고난이 닥치더라도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살겠는가? 우리는 주례가 물으면 예 라고 철석같이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해놓고 3년은커녕 3개월, 심지어 3일을 못 넘기고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 불평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기를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 함께 산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아, 괜히 결혼했네. 이럴 줄 알았으면 안 하는 게 나았을걸. 이렇게 후회합니다. 그러면 헤어지면 되는데 많은 사람 앞에서 약속도 했고 안살 수도 없어서 어영부영하다가 아기가 생기니까 또아기 때문에 헤어지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월을 보내다가 나중에는 서로에게 아우 이 왼수야 라며 맞지못해 살아갑니다. 결혼하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나면 그제야 좀 살만해집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자식이 애를 먹이네요. 진학, 취직, 온갖 애를 먹여서 죽을 때까지 자식 때문에 고생합니다. 이것이 인생삽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는 세상을 다 얻은 듯이 기뻐하지만 한참 인생을 살다 보면 혼자 사는 스님 팔자가 부럽다. 이렇게 되죠. 스님이 좋으면 처음부터 스님이 되지 왜 결혼을 해서 살면서 스님을 부러워합니까? 이렇게 인생이 괴로움 속에 돌고 도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결혼할 때는 서로 좋아서 하죠. 그런데 결혼할 때 마음은 어떻습니까? 선도 많이 보고, 사귀기도 해보고, 남자는 여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져봅니다. 이때 근본신보는 덕을 보자는 거죠. 저 사람이 돈은 얼마나 있나, 학벌은 어떤가, 건강은 어떻고, 성질머리는 어떤가, 이것저것 고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참... 덕좀 볼까? 이런 마음이죠. 손해볼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서로에게 덕을 보려는 마음이 살다 보면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아내는 30% 주고 남편에게는 70% 덕을 보려 들고 남편도 30% 주고 아내에게는 70% 덕을 보려고 합니다. 결국 둘이 같이 살면서 상대에게 70%를 받으려고 하는데 실제로는 30%밖에 받지 못하니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10중 8구 속았다, 사기당했다, 결혼 괜히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덕보려는 마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런 마음이 좀 적으면 어떨까요?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서 잘 살게 해줘야지. 저 사람의 건강이 안 좋으니까 내가 좀 보살펴줘야겠다. 저 사람의 성격이 괄괄하니 내가 좀 안아서 편안하게 해주고 싶다. 이렇게 베풀겠다는 마음으로 결혼하면 길 가는 사람 아무하고 결혼해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덕을 보겠다는 생각으로 고르면 100명 중에 고르고 골라도 막상 고르고 보면 제일 엉뚱한 사람을 골라서 결국에 후회하게 되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좋은 일이 생기겠지 기대하고 갔다가 막상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봐도 별 볼일 없는 그래서 결혼을 괜히 했다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결혼식을 앞두고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신랑 신부가 혼수를 구하러 다니다가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의견 차이가 생겨서 다투기 시작하죠. 이때쯤 결혼을 안 했으면 하는 마음이 생겼다가 이미 날짜를 잡아놔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에 와서 축하해준 하객들도 신혼부부에게는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결혼 생활을 해서 좌절을 맛본 사람들이라 괜히 심술을 부리기도 하죠. 옆에서 살살 부추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절대 들으면 안 되죠. 남이 뭐라고 하든지 자기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남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덕되는 일을 좀 해야겠다. 어머니 아버지가 이러쿵저러쿵 해도 나는 배우자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굳혀야 합니다. 괜히 애까지 낳아놓고 나중에 이혼한다고 소란 피우지 말고 지금 생각을 굳혀야 하죠. 그렇게 하면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결혼생활을 잘 하려면 상대에게 덕을 봐야 합니까? 손해를 봐야 합니까? 배우자끼리는 손해를 어느 정도 보는 것이 이익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알고 새겨야 하죠. 이렇게 두 사람의 마음이 잘 합해지면 배우자의 오장육부가 편안해집니다. 오장육부가 편안한 상태는 아이를 가질 때 매우 중요합니다. 편안하면 편안한 인연을 맺고 초조하면 또 그런 인연이 들어오니까요. 대부분 덕을 보려고 결혼했다가 손해를 보니 심사가 뒤틀려 있는 상태에서 애가 덜컥 생기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서 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애기가 생겨버리는 거죠. 그러니 처음부터 태교가 잘 되기도 어렵습니다. 아기를 낳겠다고 결정을 했다면 부부가 아이를 잘 키울 계획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애 때문에 남편을 떼어놓고 서울로 이사가거나 외국으로 나가는 사람. 그러나 이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3살 때까지 아이를 우선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을 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아이는 늘두 번째로 생각해야죠. 대학에 떨어져도 신경 쓰지 마세요. 남편이 다른 곳으로 전근을 가면 무조건 따라가십시오. 돈도 필요 없습니다. 아이가 학교 몇 번을 옮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중심에 놓고 세상을 살면 아이들은 전학을 열번 다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자랍니다. 그런데 애를 중심에 놓고 오냐오냐 키우면서 부부는 떨어져 지내면 아무리 잘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정이 중심에 서고 그래야 아이들도 화목해집니다. 가정을 화목하게 한 다음 내가 사는 세상에도 기여를 해야 합니다.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자식만 귀엽게 생각 말고 이웃집 아이도 귀하게 생각하고 내 부모만 공양하지 말고 이웃집 노인도 공경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다 보면 자식이 좋은 것을 본받습니다 부모에게 불효하고 자식에게만 정성을 쏟으면 반드시 자식이 어긋나고 불효합니다. 매를 들고 애를 가르칠 필요 없이 내가 늘 부모를 먼저 생각하면 자식이 저절로 효자가 됩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 좋은 인연을 지으세요. 처음에 조금만 노력하면 나중에 평생 편안하게 살수 있습니다. 이러면 돈이 적어도 행복하고 비가 새는 집에 살아도 재미가 있고 나물에 밥만 먹어도 인생이 즐겁습니다. 즐겁자고 사는 거지 괴롭자고 사는 것이 아니니까 부부는 이것을 중심에 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편이 밖에 가서 사업을 해도 잘 되고 뭐든지 잘 됩니다. 그런데 돈, 권력, 개인의 이익에만 눈이 어두워서 자기 생각을 고집하면 결혼은 안 하느니 못합니다. 지금 좋은 이 마음이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내 생까지 가려면 반드시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살면 따로 머리 깎고 스님이 되지 않아도 편안하게 잘살수 있으니까요. 스님의 주례사 사랑하는 사이에 더 쉽게 상처받는다. 결혼하면 저 사람은 내 거다 하는 의식이 자기도 모르게 생깁니다. 이러한 생각이 무의식적으로 표출되면서 상대를 함부로 대하게 되는 거죠. 게다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들은 상대의 작은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만큼 상대가 좋아해 주지 않으면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상대의 말과 행동에서 나를 좋아한다. 싫어한다 라는 증거를 끊임없이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가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소홀하다 싶으면 굉장히 우울해지고 의기소침해지죠. 이 때문에 자칫 같이 사는 게 지옥이 될수 있습니다. 사소한 감정 싸움이 깊어지면 결국은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아이고 혼자 살걸 이제 더는 못 살겠다. 죽었으면 죽었지 같이 못 있겠다. 이렇게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갑니다.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마음의 작용을 지켜보면 수행에서늘 스스로를 점검하지 않으면 같이 살기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까닭에 결혼한 사람은 늘 자기를 돌봐야 합니다. 자기 속에 쌓여있는 스트레스를 살펴야 하죠. 그리고 항상 자신의 말과 행동을 돌아보고 상대가 상처입지 않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가령 남편이 아내가 귀여워서 또는 아내가 남편이 사랑스러워서 여보 하면서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얹거나 머리를 만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 상대가 무의식적으로 아니면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여서 무심코 손을 뿌리치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기분은 어떨까요? 마음속에 뭔가 아주 따끔하게 거부당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처럼 사소하게 엇갈린 감정들이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 때문에 감정이 일어날 때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살피는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결혼을 안한 사람들은 수행을 좀안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에게 피해를 주는 게 적기 때문이죠. 특히 자식이나 배우자처럼 가까운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상처 줄 일은 없으니까요. 흔히 생각할 때 스님들이 더 수행을 해야 되고 속세에 사는 사람들은 덜 해도 될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님들이 덜 해도 괜찮아요. 우선 가까운 사람들과 민감하게 부딪힐 일이 별로 없고 또 가족이 없기 때문에 피해를 주고 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해서 살면 남편과 아내는 매일 한 집에서, 한 방에서 부대끼며 살아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상대에 대해 민감하기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를 입기가 훨씬 쉬워요. 게다가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자식이라도 생기면 자식한테 주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아이는 연약하기 때문에 부모의 상황에 고스란히 영향을 받죠. 불안과 초조, 분노와 갈등의 감정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것이 어른이 된 후에는 더큰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로 요즘 심성이 건강한 사람이 드뭅니다. 이 때문에 깨달은 사람이 나오기가 좀 어려워요. 심신이 바닥에 깔려 있어야 하는데 이런 젊은이가 별로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부모가 불화를 겪고 있는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에요.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 나오려면 애를 키울 때 부모의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지 가난한지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를 돌아봤을 때 자기 업에 자기가 못 견디고 마음 준비가 덜 됐다 싶으면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나마 자기 조절이 조금 된다 싶으면 결혼은 해도 좋지만 자식은 안 낳는 게 낫습니다. 만약 자식을 낳으려면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결혼은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철저하게 상대를 책임지려는 자세, 자식을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결혼할 준비가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스님의 주례사 화내는 사람과 좋은 인연을 짓는 법 어느 날 부처님이 탁발을 나갔습니다. 당시 인도에서 제일 신분이 고귀하다는 브라만의 집앞에 이르렀죠. 그런데 콧대 높은 집주인이 부처님을 딱 위아래로 쳐다보더니 밥을 죽이는커녕 쪽박깨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사대육신이 멀쩡한데 이래서 먹고 살지 왜 밥을 얻어먹으러 다니는가? 부처님께서는 그저 빙긋이 웃으셨어요. 그러자 집주인이 또 시비를 겁니다. 또왜 웃는 건가? 여보시오, 당신 집에 가끔 손님이 옵니까? 그럼 선물을 가져오기도 하지. 만약 선물을 가져왔는데 당신이 그 선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 겁니까? 그야 가져온 사람 거지. 그런데 왜 이런 말을 묻는 건가? 지금 당신이 나에게 욕을 선물했는데 그것을 내가 받지 않으면 그 욕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이때 집주인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기의 잘못을 빌었다고 하죠. 이 일화를 제 입장에서 바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 어느 집에 탁발을 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막 욕을 한다. 어떤 감정이 일어날까요? 그냥 대놓고 말할 겁니다. 주기 싫으면 말지 욕은 왜 해? 그러면 그 사람도 할 말이 있겠죠? 당신이 우리 집에 얻어먹으러 오지 않았으면 내가 욕을 하겠어? 부처님이 탁발을 할때 규칙이 있습니다. 남의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대문간에 서있습니다. 그리고 달라는 소리도 안 합니다. 다만 서 있을 뿐이죠. 이게 탁발의 원칙입니다. 뭐좀 주세요라고 하면 구걸했다고 합니다. 탁발은 주세요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가만히 서서 염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알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할 말이 있죠. 내가 언제 달라고 그랬소? 그냥 서 있었지. 그러면 그 사람은 또 뭐라고 할까요? 왜 남의 집 때문 앞에 서서 그러는 거요? 길이 다 당신 거요? 이런 식으로 시비가 오가겠죠. 그렇게 하면 주변에 있던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할까요? 저두 사람은 보자마자 싸우네. 두 사람이 보자마자 싸운다면 내일도 싸울까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싸우고 내일도 싸우면 오늘 원수가 됐으니 내 생에도 원수가 되겠죠. 그런데 왜 보자마자 싸울까요? 저두 사람은 전생에서부터 원수였다. 이렇게 됩니다. 현재 싸운다면 원인이 있을 거 아닌가요? 원인은 전생의 원수였다. 그러니까 그 과보로 현생에서 싸운다. 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저처럼 싸우지 않고 빙긋이 웃으셨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 브라마는 웃는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왜 웃느냐면서 시비를 걸었죠. 만약 제 성질 같으면 혹시 첫 번째는 웃었다 하더라도 두 번째는 뭐라고 했겠어요? 내 맘대로 웃지도 못해? 이러면서 또 싸우게 될 텐데 부처님은 손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밥 얻어먹으러 온 문제로 논쟁을 하다 말고 갑자기 손님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때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워낙 아집이 강했는지 처음에는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 왜이 얘기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빙긋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나한테 욕을 선물했는데 내가 그걸 안 받으면 그게 누구 겁니까? 브라마는 이때야 깨달은 겁니다. 욕을 했는데 상대가 웃는다는 건안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안 받으면 누구겁니까 그제야 자기 잘못을 뉘우친 브라만이 공손한 태도로 부처님께 아침 공양을 대접했습니다. 부처님은 환영하는 사람에게만 설법하신 게 아니고 욕하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설법을 하셨습니다. 이 설법을 비난하는 청법에 대한 답이에요. 좋은 마음으로 법을 청한 데 따른 답이 아니라 부처님을 비난한 것에 대한 법문입니다. 마음으로 가마를 받은 브라만이 무릎을 꿇고 부처님께 법을 청합니다. 저를 위해서 좋은 법문을 해주십시오. 부처님의 법문을 들은 그의 얼굴이 환히 밝아졌습니다. 만약 이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이 보았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 사람은 오늘 처음 만났지. 그런데 저브라만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부처님은 저 사람을 위해서 설법을 해주네. 저렇게 좋은 인연이니 다음 생에도 분명 좋은 인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지금 좋은 인연을 보면 전생에는 어땠을까요? 서로 좋은 인연이었겠죠. 좋은 인연이었으니 오늘 처음 만났는데도 화기애애하잖아요. 부처님은 상대가 화를 내며 욕을 하는데도 빙긋이 웃음으로 받으니 그것이 뒤집어져서 이생에 좋은 인연이 됐습니다. 이생에 좋은 인연이 된 덕분에 전생까지도 좋은 인연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생에 나쁜 인연이면 전생도 나쁜 인연이 되고 이생이 좋은 인연이면 전생도 좋은 인연이 된다. 즉, 상대가 욕을 할때 똑같이 맞받아서 비난을 하니까 삼생이 악연이 되고 한번 웃으니 삼생이 선연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너와 나의 관계가 악연이냐 선연이냐 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화를 내느냐가 삼생을 악연으로 만들 수도 있고 선연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경험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죠. 자식이 너무 애를 먹이는데 어떤 방법도 안 통한다며 저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남편이 정말 세상 남자 중에 저런 인간은 없을 거야 할 정도로 속을 썩여서 온갖 방법을 찾아 헤매다가 해결을 못해서 결국 저를 찾아와서 하소연을 했죠. 그런데 상대를 고치려고 하는 대신 상대에게 참회의 기도를 하고 나니 지금까지 얻지 못했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스스로 깨닫고 보니 이 좋은 법을 깨닫게 해준 것이 자식과 배우자였대요. 남편이 저렇게 애를 안 먹였으면 못 깨달았을 거 아닙니까? 아, 남편이 나를, 아내가 나를, 또 자식이 나를 이 좋은 법과 인연 맺게 해주려고 저렇게 애를 썼구나. 깨치고 보면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남편은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나를 깨우쳐 주려고 나타난 보살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상대에 대한 모든 미움과 악연을 풀면 시간이 흐르면서 상대에게도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나를 선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내가 변하고 싶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삼생의 업을 녹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와 미래만 좋은 게 아니라 과거까지 좋아져요 저절로 행복해지고 나는 자유로워지는 겁니다